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명치통증을 아, 꼭 치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 조금 무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한 번을 들으시든 두 번을 들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섯 가지 정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낮동안 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일단 자는 동안이라도 먼저 해결을 해내야 되니까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명치통증 그죠 자 명치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트림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트림증상이 그나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증상이 덜 악화되신 분이에요 명시 통증은 있는데 트림도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드신 거예요 자발라 운동을 해도 트림도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 폐의 좌우 비대칭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가스가 식도 쪽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케이스예요 트림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은 그나마 식도 위장에서 식도로 가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트림으로 나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트림이 나오는 게 덜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아, 이거, 연구하는 자세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헷갈려 하셨는데, 굉장히, 트림이 나와서 미치겠어요. 다행인 줄 알아요. 다행인 줄 알아요. 트림이 안 나와서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들 또 부지기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어야 돼요. 트림 때문에 미치겠다. 자바라 운동 했더니만 트림, 트림이 나온다 이러면서 나한테 원망을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제 입장을 좀 이해해 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시는 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연구하는 자세로, 연구하는 자세로, 그죠? 일단 은첫 번째가 자바라 운동이지 을습니까 그죠? 어. 자바라 운동법은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세밀하게 보시려면 좀 보셔야 돼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2강과 8강 대사증후군 치료법 2강과 8강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발 연구하는 자세로 접근하세요. 안 보고 하지 마세요. 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2강과 8강을 꼭 들으세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바라 운동법은 팔과 머리를 움직여서 복부와 다리 쪽에 있는 피를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이와 동시에 복부에 있는 가스를 위로 이렇게 가스를 뽑아내는 운동이에요 자바라 운동은 머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어깨를 움직이면서 목에 힘을 주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머리를 오른쪽 왼쪽 수시로 해주면서 팔을 흔들고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운동이 팔과 머리 목, 이빨, 어깨를 이용하는 모든 운동이 자바라 운동입니다 자 이거 자기 직전에 행하셔야 됩니다 자기 직전에 자기 너무 직전에 행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주 망가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명수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운동을 더 많이 하셔도 되고 몸이 너무 안좋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일단 1.5리터 물병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이 1.5리터 물병 자체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500ml 콜라병 있잖아요. 500ml 콜라병이나 이런걸 좀 활용을 하세요. 이거보다는 가벼운 거라도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욕심내면 다음날 몸살이 걸려 버려요. 몸살 감기가 걸려 버리니까 단계별로 다시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최소한 이틀 3일에 걸쳐서 단계별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뭐, 1.5L 물병이 있다, 이러면, 막 이걸 물을 한 반텀을 줄이면 750ml가 되겠죠, 그죠? 한 3분의 2를 버려버리면 한 500ml가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 자기 전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전에 한 20분이나 30분 전에는, 한 20분 전에 이 운동을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을 할 텐데, 운동을 하기, 하고 나서 잠자기 20분 전에는 운동을 끝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직전에 하면 밤새도록 머리에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분 전에, 잠자기 20분 전에 운동을 끝내시라는 겁니다. 자, 자바라 운동은 물병을 들고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도 하시는 겁니다. 멀리도 흔드시는 겁니다. 힘드시면, 잠깐 이렇게 손으로 잡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여튼 계속 이렇게, 이 횡경막 윗부분의 상체를 계속 움직이면서, 피와 가스를 끌어올리는 자극 이에요 조금 쉬었으면 또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에도 힘도좀 주시고 어깨도 좀덜써 거리시고 자,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이등 근육도 좀 움직여 주시고, 또좀 앉아 쉬시고, 쉴 때도 머리를 또 흔들어 주시고, 자,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강도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으신 분들은 5분을 하시고, 5분 이하, 이하도 5분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남자분들은 팔굽혀펴기를 해도 되고, 여자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세요. 무릎 꿇고. 자, 이것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해주시고, 왼가면 아까 물병을 덜어 올리면서 등 근육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살굽혀 펴기를 하면서 이 앞쪽 근육 운동을 또 동일하게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또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는 그 5분에서 10분 상간에 이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 이 병을 끼세요. 500ml든 뭐 750ml든 1.5L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꼭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왠가면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피를 끌어 올려주고 목의 혈관을 살려서 이 아래 턱이 여러분의 식도와 연결돼서 위장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아래 턱이 아래 턱이 식도와 연결돼서 위장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러면 내가 이빨을 딱딱 그려주라는 목에 힘을 주라는 뜻은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목으로 피가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피가 따라 올라오면서 가스도 같이 끌고 올라옵니다 믿어야 돼요 못 믿으시면 여러분 손해요 위장에서 끌고 와요 올라옵니다 이러면 가스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방법은 제가 처음 보여드린 방법인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자, 하여튼 이런 방법들을 5분 정도 실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발운동법이에요. 이따가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 자기 직전에, 자기 직전에 손바닥을 이렇게 아래턱으로 대세요. 아래턱에 꽉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부작에 앉았어. 이걸 다섯 번만 하세요. 다섯 번만. 아 그래.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뇌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나 두통 현상이 심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아직 조금 여러분 적응 단계 필요해. 이거 이거 굉장히 강력한 방법인데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은 거죠. 이 앞쪽 라인으로 피가 강력하게 치솟아 올라가요. 그니까 러 몸이 조금, 아직은 건강하다 싶으신 분들은 해도 돼요. 정이, 몸이 약해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내지 두 번만 하세요. 건강이 괜찮은 분들도 다섯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잠자기 직전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탁 누워서 주무시면 되는 거야. 아,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동작을 통해서 머리를 안 들고 팔을 움직여서 자가라 운동을 잠자기 직전 20분 전에 끝냈습니다. 그죠? 그럼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가 끝났죠. 그죠? 아. 자 잡아라 이부자리 조정법 질하니다 이부자리 조정법 자 이부자리 조정법도 유튜브에서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을 텐데 자 이걸 봄 혹은 가을에 덮고 자는 요하라고 생각합시다 두껍지도 않고 아주 얇 아주 얇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높이에 한 1cm 정도 되는 높이에, 이게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충격받아요. 어떤 분들 욕심을 내가고, 막 경사를 막 이렇게 해서 주무셨다가, 막, 머리가 아파 죽겠다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제가 연구하는 자세로 주의사항 밑에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주의사항이 위험할 것 같아서 주의사항을 항상 적어 놓거든요.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밑에 댓글도 란좀 읽어보세요. 자, 봄, 가을, 이부자리, 덮고 자는 요입니다. 덮고 자는 요. 약간 폭신폭신하고 얇아요. 그죠? 자, 이걸, 이게 길이 방향, 길이 방향으로 반틈을 접는 거예요. 자, 요를.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반틈을 접어요. 자, 접습니다. 자, 이러면. 길이 방향으로 더 얇아지면서 더 길어졌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걸, 자, 자기 위해서 깐다 이거야. 그러면, 이 한쪽 끝을, 한 50cm에서, 한 50cm 정도 되게 이렇게 접어요. 50cm 정도 접으면, 자, 이렇게 접히겠죠. 그죠? 한쪽 끝을. 그걸, 접힌 부분을 바닥에 두는 거예 바닥에.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네요 접힌 부분을 바닥에 두시고 그죠? 그이 접힌 부분에 이끝부분이 이 발이 오는 거예요 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 접힌 부분에 바로 이게 여기가 무릎이 오는 거예요 무릎이 그래 무릎이 덜 아파요 오케이 자, 여기에 발이 오고 여기에 무릎이 오는 거예요 이 접힌 부분 혹은 이게 이불이 너무 길다 싶으면 더 접어도 돼요. 더 접어서 자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쪽 끝부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와야 되나 하면 이 배꼽과 갈비뼈 있죠. 갈비뼈 중간에 오면 돼요. 중간에 배꼽과 갈비뼈 중간이 이 접힌 부분 반대편 끝부분에 여기 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 무릎, 배꼽과 갈비뼈 중간이 이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가슴과 머리를 땅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베개를빼면안 돼요. 베개를 빼고 명치 통증이 치료되기는 어려워요. 베개를 빼야 됩니다. 그죠? 자,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근데 위산이 또넘어 온다고 해서 순식간에 한번 뭐, 식도가 뭐 타버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뭐, 워낙 오랫동안 식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깔고 베개를 빼고 누웠을 때, 위산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베개를 완전히 빼지 말고 조금이라도 올리든가. 그러니까 위산이 넘어오는 높이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베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명치 통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적용하세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자, 이런 상태로 주무시면 되네. 자, 머리가 여기 에와 있는 거예요. 발, 무릎, 배꼽, 위, 여기가 머리와 가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구자리 조정법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아, 크게 어렵진 않고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아,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죠 그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인데. 아, 요, 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아내에서 어,